고령자가 대퇴골두인공관절 치환술 7개월 후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면, 제1급 재해장의연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 52977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1997년경 재해사망 특약을 가입하였고 그는 보험기간 중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장골, 대퇴골, 염좌및 긴장, 흉추 11번, 1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였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1차 사고 2개월 정도에 물리치료실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골수강 내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즉 2차 사고 4개월 만에 심부전 및 폐렴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본 가입 시기 부상 부위 등으로 보아 망인은 고령으로 보이고 고령의 경우 골다공증으로 완간절 척추와 대퇴부가 쉽게 병적 골절성 골절이 자주 발생하여 그 이후 면역력이 약하므로 합병증인 폐렴 및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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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장애의 정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보장특약 약관 중 장애 등급 분류표에서 정한 제1급 신체장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사고와 망인이 입게 된 신체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망인은 사고 당시 만 90세의 고령이고 골다공증 검사 결과 상당한 정도로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제1차 사고 이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17일가량 정상적으로 보행하였으며 의사 지는 파키슨 증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낙상에 의한 고관절 골절이 파킨슨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치 않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령의 망인이 가진 파킨슨 질환 등의 기왕증으로 인한 전신기능의 저하에 따른 일시적 신체장애라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즉, 파킨슨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발병 요인은 유전력이나 고령 외에는 외상으로 파킨슨이 발병할 여지는 상당히 낮고 가사 그러하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쳤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에서 15% 정도로 평가되어 제1급 신체장애인 다리의 완전강직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고 즉 고관절의 골절과 조관절의 강직과는 특별히 신경손상 외에는 상호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그러하다 하더라도 신경손상은 원고가 입증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고관절 이외의 무릎, 발목 관절까지 영구히 쓸수 없게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장애연금을 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재해사망 특약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입되었다면 첫 골절일로부터 7개월차에 사망하였으므로 외상기여도에 따라 약간의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여지도 보이기는 하나 귀왕증 기여도 때문에 그 상해의 기여도는 10% 내외로 보여 불가능한 면이 현저히 크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